3분 정도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빡빡 문질러서 닦으면, 뽀얀국물이 나오지? 이거는 수돗물이 아니고, 저기, 뭐지, 이거, 우리 그 정수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렇게 받아놓고, 시래기, 한금 시래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우거지 그 된장국 좀끓일라고 이거 우거지 삶아 놓은 거 그냥 이렇게 포장된 거사 왔어요 요새 이렇게 잘 삶아서 나와가지고 편하더라고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잘 삶아졌네요 이렇게 어, 뭉그러지면 뭉그러지면 잘 삶아진 거예요 이렇게 피쳐야지 이거 다 세번 헹궈줘야 돼 먹을 만큼 한 덩어리만 끓일 거예요 이거는 또 내부로 쌓놨다가 나중에 떡끼를 먹고 송송 썰어서 이게 소고기 하는데요 국거리에요 조금만 썰어가지고 이게 얇게 썰어야 돼. 된장으로 무쳐야 돼. 우리 된장이요 엄청 맛있어요. 장, 저기 이거 된장 할때그속 돼지고기 갈아서 넣잖아요. 그래서요 국거리면 맛있어요. 여기 꼬치장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 근데 오늘은 조금 넣을 거예요 오늘은 마늘도 넣어주고 여기 참기름 그 다음에 파 이렇게 해서 자 조물조물 묻히면 돼요 장갑 끼고 졌으면은 불을요 약불로 해가지고 고기를 먼저 볶다가 고기가 이게 핏물이다 가실 정도로 볶아지면은 우거지를 넣고 같이 볶아야 돼요. 그래야지 국이 부드러워. 양념이 우거지가 다 배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거지가 맛있으니까. 이제 우거지가 좀 익었다 싶을 때 쌀뜨물을 붓고. 이 우거지는요, 이제, 그, 국이 끓으면더 불어나요. 그래서 국물을 좀 넉넉하게 보어줘야 돼. 이렇게. 퍽퍽 어, 끓으네? 끓으면, 이제 파를 살짝 넣어주고 또, 간이 맞나맛나좀 맛나 보고. 좀 싱거우면은, 이제 소금으로 좀간 맞추면 돼요. 마지막에, 들, 저기, 들깨가루. 이게 넣어주면 고소하거든. 이러면 다 끓였어요. 다 됐어요. 이제 벚껌 이렇게 좀 걷어내야지. 소고기, 우거지, 된장국. 이게, 우거지가 몸에 좋잖아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까 우거지 두 덩어리 남은 거는 내부로 이렇게 딱 쌌어요. 싸가지고 이게 통에다 담아서 냉동실 올려놨다가 이제 또또우주지고 끓일 때 이거 하나만 딱 꺼내서 끓이면은 또 되니까 그렇게 보관하면 돼요. 아니 동치미가요.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담았는데 내 생각으로 처음으로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작은 무 하나 응. 하나 하고 내가 고추를 깜빡하고 안 넣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넣었어요 이렇게 씨 빼고 넣었어요 고추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돼 파도 썰어가지고 같이 먹고 위에다 사사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국물이 짜면은 물을 조금 타서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짜게 한다고 했는데 간이 딱 맞네요 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맛있는 동치미